2021년 4월 21일 우리들에겐 짜잔 아저씨로 알려진 현 오버워치의 디렉터이자 얼굴 마담 제프 카플란 이 블리자드를 떠나게 됩니다. 그의 후임으로는 오버워치 팀 창단 멤버 임 에렌 켈러가 그 자리를 차지하였죠. 제프 카플라는 한국에서는 한 영상이 임팩트 때문에 짜잔 아저씨 북미에서는 레딧이나 트위터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 계속해서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 덕분에 파파 제프라고 불리는 만큼 오버워치 팬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디렉터였는데요 그러다보니 제프의 퇴사에 대해 많은 팬들이 아쉬움을 토로해내고 있습니다 최근 블리자드는 그냥 일개 직원들도 아니고 근 몇십년 이상을 근무했던 베테랑 중에 베테랑들이 연이은 퇴사를 하게 되면서 많은 팬들은 블리자드의 존망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일부 유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많은 개발자들이 떠나가다보니 액티비전과의 병합 이후 액티비전이 블리자드를 죽이고 있다 이제 블리자드도 다 옛말이다 블리자드도 이제 다 망했네 이제 블리자드는 망할 일만 남았다 라는 등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가득한데요 하지만 그런 팬들의 원성이 무색해질 만큼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연일 흥행가도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2018년 디아블로 이모탈, 히오스 리그 폐지, 번지와의 계약 종료, 2019년 하스스톤 홍콩 시위 지지자 징계 사건 등 연속된 악재로 인해 어느 정도 타격을 입어 주가와 매출이 약간 하락세를 보이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디오 게임의 대호황으로 인해 현재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가는 1년 전 대비 40% 상승한 93달러이며 2020년 매출은 콘솔 28억, 모바일 26억, PC 27억 달러로 작년 65억 달러보다 25% 상승한 81억 달러 하나로 약 9조 57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창사 이래 역대 최고 호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체 어디서 그렇게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냐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블리자드는 더이상 블리자드가 아닙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죠 바로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에게 최대 호황을 가져다준 게임은 오리지널 블리자드 게임이 아닌 액티비전의 게임 콜 오브 듀티 시리즈입니다 2020년에 출시한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 콜드워는 냉전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잘 풀어낸 싱글플레이로 큰 호평을 받았는데요 출시 한달여만에 570만장이 팔려 6억 7 8 0 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흥행가도는 계속해서 이어져 1월을 기준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게임 2 2위에 등극되었죠 뿐만 아니라 콜오브디티 워존은 유저수 1억명 돌파라는 어마무시한 대기록을 세웠으며 모바일도 다운로드수 3억을 돌파하였습니다 여기에 워존과 모바일을 제외한 콜오브디티 프랜차이즈의 판매량은 4억장을 돌파하였고 액블의 전체 MAU도 4억명을 돌파하는 등 현재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그야말로 창사 이래 최대 호황기를 겪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반해 기존 블리자드의 팬들은 블리자드가 예전의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기존 블리자드의 원년 멤버들이 퇴사한 직후 독립적으로 설립한 회사만 벌써 3곳이나 되기 때문이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성공 주역이자 전 블리자드의 최고 창작 책임자인 루팔도와 디아블로3 영혼을 거두는 자 성공의 주역인 조시 모스케이라가 나와 2016년에 설립한 봄파이어 스튜디오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아직까지 게임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설립 당시 라이엇 게임즈를 포함한 여러 회사들에게 무려 2500만 달러에 육박하는 투자를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개발사죠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인스타엔 노는 것 밖에 안 올라오네 그 다음은 스타크래프트2 주요 개발진들이 나와서 세운 프로스트 자이언트 스튜디오 이 회사의 멤버는 거의 대부분이 스타크래프트2 개발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알테스 장르는 이제 그 자리를 MOBA가 대체하게 되면서 그 입지를 점점 잃어가는 채로 쇠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프로스트의 목표는 다시 e스포츠가 활성화될 정도의 트리플 A급 RTS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 만큼 많은 RTS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개발사죠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드림에이브는 무려 블리자드의 창립자인 마이크 모하임이 설립한 회사로 22명의 창립 멤버들이 전부 블리자드의 멤버인 만큼 블리자드의 심장이라고 불리고 있죠 특히 드림에이브는 위두 회사와는 달리 투자금 없이 순수 마이크 모하임의 자금력으로만 진행되었는데요 이는 블리자드 때와는 달리 온전한 경영권을 갖춰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 모하임의 회사를 설립할 때 언급한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이라는 것에서 현재 블리자드가 처한 상황을 지레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액티비전과 블리자드의 병합 이후 두 회사간의 갈등에 대한 구설수는 끊임없이 세간을 떠돌았습니다 블리자드의 시초는 그냥 막말로 오타쿠 집단이었습니다 뭐 모든 게임 회사들이 그렇겠지만 뜻맞는 친구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야 이런 게임 만들면 재밌겠다 같이 할래? 이래가지고 뚝딱뚝딱 하기 시작한게 시초죠 회사가 초창기였던 만큼 만들고 싶었던 게임들을 만들었고 그 뒤로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와우같은 작품들이 연이은 히트를 치면서 전세계적인 초대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액티비전이라는 양복쟁이들과 병합이 되고나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겁니다 블리자드에서는 와 우리 이거 만들래요 이러면 액티비전 직원들은 계산기 탁탁탁 두들겨보고 좀 힘들거 같은데요 쉽게 말해 이런 상황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모 회사가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된 이상 예전의 블리자드처럼 맘대로 게임을 제작할 수 없게 된거죠 이런 점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크리스 맷젠처럼 아예 은퇴를 하는 경우가 아닌 회사를 나와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다는 건 마이크 모하임처럼 창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조차 회사를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게 됐으면 자기들 회사에서 프로젝트 팀 만들어서 새로운 게임 개발하고 있지 굳이 그 좋은 인프라와 직원들과 자본있는 회사를 버리고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겠어요 이게 딱히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회사 입장에선 자사의 몸집과 매출을 올리는 것에 충실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일명 게임 뚝딱뚝딱 만드는거 좋아하는 오타쿠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더 이상 회사에 있는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볼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블리자드가 예전의 명성을 완전히 잃어버린건 또 아닙니다 많이들 망했다고 생각하는 오버워치는 2020년을 기준으로 mau 1000만명을 꾸준하게 유지하였고 2020년 리그 결승전은 오버워치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 수인 155만명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와우 어둠땅은 pc게임 역사상 가장 빨리 팔린 게임이라는 타이틀을 달성함과 동시에 유저수도 전년 대비 두배로 뛰는등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중이죠 초기 게임 공개 당시 수많은 욕을 먹었지만 테스트를 기준으로 꽤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성공하게 된다면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일 것으로 보이는 디아블로 이모탈과 오버워치의 한계를 돌파하고자 제작중인 오버워치2 그리고 기존 디아블로에서 오픈월드라는 확장성을 도입한 디아블로4까지 블리자드는 근래 많은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꽤나 굵직한 라인업까지 단단하게 준비중입니다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베테랑 개발자들이 퇴사한 블리자드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그리고 블리자드의 중추를 맡았던 개발자들이 세운 회사들은 앞으로 어떤 게임을 선보이게 될까요 정말 흥미진진해지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